그냥 저로 살겠습니다. Yeah. Pirela, c u s I want to play the outfield. Hitting would be nice, but I want to play the outfield, so that'd be Pirela. 야, yeah, 이거 쉽지 않다. 저는 자우경이요. 이유는 다알것 같은데요. 대인이, 이 삼발투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격보치 하고 싶은데, 네? 이유. 이유 없는데, 네. 하루만 피렐라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아,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루만 저도 한번 피렐라로 한번 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오제이라는 로 들어가고 싶다. 홈런 치는 그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나는 현역 예 알겠습니다. 현역 때 나는 그 홈런 맛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 그때 이 느낌이 어떨까 그걸 좀 느껴보고 싶어요. 제가 역할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박명구 코치, 어 그런 그런 센스를 가지고 싶어요. 약간 내 네, 주로 센스. 네. 안녕하세요. 다시다 디스 히어. 끝내기. 나스 히프. 야, 백만 불자 경쟁이네. 하동한 다른 선수 코치가 될수 있다면 오 피렐라. 이거 좋습니다. 피렐라 괜찮죠? 네,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몸이 좋잖아요 일단. <웃음> 무조건 지천님, 아 감독님, 감독님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감독이요. 저 수석코치. 각자 이유가 있잖아요. 보신 네. 예? 이유가 있죠. 제가 보자 해야죠. 저 보자 음. 안 하면 안 돼요. 이 형님도. 아저 감독 이원 수석코치. 네. 네. 네. 제가 감독 감독 해보고 싶어. 막내인 스타일이서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감독 해보고 싶어. 누가 <웃음> 한달 <웃음> <서랍> 동안 시가될수있다면는한번야 <웃음> <웃음> <웃음> 한 하루 동안 다른 선수나 선수님 영문자인데 이해 못했는데 영어을 바꾸래요. 저는 김민형이 응.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우. 네. 저도 정우가 저도 정우 형. 김민삼이요. 선배. 저는 수만 선배님이요니그 마무리 처음부터 딱 올라가서 한번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선수 아니면 코치.. 코치님이요? 타팀 하셔도 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웃음> 같이! 음. 전 승환 선배님 마무리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 김지찬 이거있다며요 음. 이호 있다면 예, 아주 맞습니다. 어? 저 달리기로 나갈 바 아니고. 피렐라이요. 너무 잘해 가지고. 어, 나도 저도 피렐라이요. 멋있잖아요. 아 저는 그 삼성 라이즈 이번 연도에 새로 들어온 컨텐션이 그렇 박승준. 저는 승아 이형기하고 이유... 이유는 없이 그냥... 미치 마무리 클로저니까 멋있어 저... 선발 투수 정현이 형이 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레가 a e e r h h r 고고 c c 강 코치님요. 왜? o s e e r 강코치님최고니다 모든 면에서 진 최고시고 다 네. 보 굉장히 많으세요. 빅 파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만저 음... 피렐라예요 이거 힘들어요? 남미 그 피를 한받아보시면네요네 남미 피를 수고하세요 네.